타오린이 풍부한 대마시안샵에서 제공하는 얼짱주꾸미와 함께 오늘 12시간 연속 방송 들어간다 집안일, 회사일, 학교공부 머리가 지끈지끈 스트레스가 쌓인다 야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술이 절로 들어가 단돈 12,000원에 평생 쌓인 스트레스 다풀수 있는 기회 거기다가 라카스 8병에 들어있는 타우린 어? 피로가 뭐지? 피로? 피로? 피 얼짱주꾸미 최고예요 존나 맛있다. 아씨, 내가 먹은 주둥이 제일 맛있어. 야, 짱 맛있다. 대 맛이야, 쌤. 고마워요. 아씨, 발 앞에 안 보여. 아캐스트 t see n 아, 좋아. 이돌메 맛이 있네. 진짜 믿어라. 진짜 맛있다, 이거.